세상이야이렇게 스캔해서 어, 오늘 이이터가이좀많이 이제 녹아서 이제도색어요 번째 칼라이트도가어요이요우이 빈티지한 이제 그린 카키 빠지는 색인데 제가 원하던 예 컬러죠 색감을 제작을 한 거예요 빈티지한 색감을 도색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색감으로 빈티지하게 나왔어요 내부도 이제 고 인테리어를 하고. 이런 부분에 실링까지 저희가 새로 싹 완전히 다 작업을 했어요. 기존 것다 벗겨내고, 보시는 것처럼 실링 작업을 새로 싹 했거든요. 그래서 뭐 누수되는 것도 없이 다 잡고, 어 이제 캠핑장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블랙 코팅을. <웃음> 진행을 했습니다 오우싹 칠했어요 하부를 상태를 오래 쓰기 위해서 낡았던 프레임을 도색을 했는데 서랍 부분을 다 새로 칠할 거예요. 다 조립한 거를 뜯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다 탈거를 해서 이렇게 니다 오늘은 이제 요 카라반 내부 내부 가구랑 요어낸 서랍장 그다음에 문 부분을 따로 다른 색으로 실할 건데 실할 때 저희가 이거를 써요. 어, 이게 공방에서도 사용을 하는 뭐 일반적인 흡기는 아니에요. 이 e r 엑스라는 제품인데 여기로 이제 흡입을 하고 올리는 분출구로 뿌려주는데. 일반 흡기 같은 경우에는 사방팔방 다 퍼지는데 요거는 빨아들이면서 뜨기 때문에 분출되는게 한정적으로 이렇게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마킹 없이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색감을 칠했습니다 기존 약간 어중간한 흰색도 아닌 그런 색감을 저이어엑스 분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빈티지하게 얇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빛이 비쳐서 카메라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빈티지해 원래 있던 것처럼 색감이 예쁘게 나왔고 다시 조립해서 조립해서 저 안쪽에 이렇게다 아, 띄어놓은 부분이죠 여기다가 다시금 음, 다 결착을 해놓도록 할게요. 자 이번에는 카라반 내부 색깔을 이 톤으로 칠을 할 거예요. 이번에도 이어렉스를 이용을 해서. 쉽게 체결을 할 거고, 그리고 제품은 내부 도장 들어가는 친환경 페인트로 우드 메탈에 약간 바닐라 화이트를 섞은 거를 제조를 해왔고 어요 원래의 색인 것처럼 깔끔하게 바닐라 화이트로 상부가 도색이 <웃음> 완료가 됐거든요. 원래 색이 요 색이었어요. 자, 대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전면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가구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, 막특 A급은 아니에요. 상태가 일요 색이, 요런 식으로, 이렇게 화이트로 칠이 다 됐습니다. 요 색이, 요 색으로, 산뜻하게 변했죠? 그리고 하부는, 이제 침상 작업이 들어가고, 어, 이제 요 화이트랑 우드 톤을 맞춰서, 색감을 투 톤으로 갈 거예요. 요쪽 라인도, 어, 조금 손상이 많이 돼서 우드로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 어, 그리고 요 문들도 싹 이렇게 따로 탈거를 해서 일일이 손잡이 다 떼서 다시 오일 스테인으로 칠을 했고 요걸로 붙일 겁니다 어? 아, 요거 이제 분리해놓 머리를 도색이 완료된 곳에 다시 조립을 해요. 기존에 이게 다 십자라서 옛날 거라 아 일자라서 다 십자로 바꿔서 조립을 할 거고요. 내부가 좀 확, 크게? 아, 좋은 세상이네. 그 스이렇 이게 막, 이게 1800? 음, 여기서 여기까지는. 1800, 1800이네. 거의 정사가 됐네. 1900, 아, 1870 정도? 기둥 쓰고. 음. 그러면, 위에, 채워가고, 아, 요거 노란색도.